t o minus one, I can't see you're doing really good without me, baby. Two, t o t o minus one, I can't see you're doing really good without me, baby. Two minus one, I'm doing great myself. Hope you no, know I am okay. okay. Two minus one I'm super fine I don't need you anymore One I'm super fine I don't need you anymore Good. Cool. Good. Hope you listen to this song cause I, I, I Cause I'm doing right just fine I'm doing alright, doing alright 요거는 되게 좋았어. 오 okay. 정말 좋았어. 오케이. Okay. 정말 계속 좋아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번 어떻게 맞출까? 한 명은 y o 라고 하고 어. 한 명은 여라고 하고 어떻게 맞수까어 아, 내가 다르게 했어? 아 둘이 그냥 조금 다를 뿐이야. 열? 아, 어. this one i can s 2 minus 1, I can't see you're doing really good without me, baby. 2 minus 1, I'm super fine, I not, don't need you anymore. 2 1, w o p s t t s o 2 minus 1. 2 n 1, 2 plus 1, 2 p l 로 다음 곡입니다 그렇대요 네 리허설을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네한번 네. 뒤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세게 안 닫아도 되는 거죠? 한그 정도 어 근데 다시 열릴 텐 저희가 여기 뒤에 한 명이 이렇게 받을게요아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이 장면 자체가 좀 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번논이가 처음에 이 장르를 하면 어떻냐라고 물어봤을 때좀 예전 생각도 많이 하고 학교 다녔을 때좀 자주 했던 그런 노래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정확하면서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되게 편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얘기를 많이 하면서 쓴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올 때는 좀 맛있는 걸 먹고 좀 쉬다가 또 다시 얘기하고 가사를 써보고 뭔가 저희가 계속 연습이나 막 컴백 준비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연습 끝나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쓰고 연습 중간에 스케줄 중간에 또 쓰고 그렇게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아 저게 하얀 아니라 조명이구나 저거 권윤아 너 마이크 언제 빼? 나, 나는 처음부터 빼 그건 맞추는 것보다 어, 그냥 네, 편하게 어... 내 파트는 <웃음> 와, 여기 해가 너무.. <웃음> 해인 줄 알아가지고 와 진짜 맑다 근데 조명이네 진짜 딱그 해가 있어야 되는 위치 나 근데 눈에 잘못 뜨겠어 그치? <웃음> 네, 나도 영어로는 훨씬 다아 그래요? 영어로는 다 편하긴 했어요 뭔가 녹음할 네, 때아 너무 재밌고 다 좋은데 목이 지금 몇번더 남아 날지 모르겠는데 <웃음> i o n t n e o a n m e o n e i n e n i s l e u s to n a n c e o n 저희가 오늘 2-1 그 지니어스 라이브를 찍어 왔는데 일단 캐럿분들한테 라이브로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되게 좀 마음에 들어하는곡 굉장히 좀 애정이 가는 곡이어서 꼭 캐럿들한테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노래가 그 부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뭐 들리다시피 목이 조금 나간 상태인데 뭐 이건 금방 회복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뭐 그냥 재밌게. 그냥 많이 수.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